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임팩트라는 게 공이 맞는 순간 하나의 순간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공은 페이스에 맞자마자 떠나갑니다 다만 우리는 스윙을 할때 임팩트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을 딱 짧게 치는 게 아니라 임팩트는 점이 아닌 선이다 임팩트 순간이 아닌 임팩트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을 쳐야 돼요 일전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팔로스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팔로스루에 관한 내용이 공을 치자마자 내가 동작을 풀어버리게 되면 은 팔로스루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물론 방향도 똑바로 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공의 방향성과도 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임팩트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땅 찍어버리고 말아버린다 라면 물론 공은 똑바로 갈수 있을 거예요 똑바로 갈수 있겠지만 똑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때는 페이스가 열려서 짧게 딱 맞고 끊길 것이고 어떨 때에는 페이스가 닫혀서 짧게 딱 맞고 끊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팩트는 점이 아닌 선이다 임팩트는 공 뒤에, 공 앞에 대략 뭐한 10cm 정도씩을 임팩트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을 치는 연습 이 사이에서는 페이스 앵글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면 안돼요 그렇게 돼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임팩트 구간이 살짝 틀어져서 지나갔어요 이걸 우리가 클럽 패스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볼이 우측으로 출발하면서 공이 나가기는 하지만 공에 휘어짐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궤도 이 임팩트 구간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짧게 딱 끊어버리고 말아버리게 된다면 공의 커브가 아까보다 굉장히 훨씬 더 심해져요. 공의 휘는 폭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볼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볼이 왼쪽으로 휘어서 방향에 대한 손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오른쪽으로도 휠수 있는 볼이에요. 공 뒤부터 공 앞까지 이 임팩트 구간에 클럽 페이스가 변하지 않고 하체로 임팩트를 주시려면은 허리로 상체로 임팩트를 주시려면 어깨로 암스윙을 하신다면은 라 양팔을 이용해서 혹은 이것을 전부 다 이용해서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 페이스 앵글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스테디하게 클럽이 움직이는 구간을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 구간을 점점 크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임팩트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볼의 휘어짐이 거의 없이 똑바로 떠서 가게 돼, 똑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지 볼의 방향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가 정말 더 쉬워지고요. 임팩트 순간에 잔근육의 사용을 최소화시켜주면서 마찬가지로 컨택도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알려드렸던 임팩트 구간은 점이 아니다, 선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에서 유달리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아이언보다 방향성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방향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클럽의 길이도 있지만 애초에 거리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앵글이 틀어져도 휘어짐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볼이 있는 구간에 공이 맞는 순간에 잔근육 사용을 최소화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볼 뒤에, 볼 앞에 똑같이 임팩트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임팩트 구간을 점점 늘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스윙이 풀스윙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길게 길게 여기가 오토티업이었다면 제가 공을 계속 치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기서 짧은 구간 움직이면서 공을 치고 또 짧은 구간 움직이면서 이 동작을 점점 크게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임팩트 전 동작, 임팩트, 임팩트 후 동작까지 최대한 잔근육의 사용을 줄인 상태에서 그대로 스테디하게 지나가는 모습 이 모양을 꾸준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은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성, 정확한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아이언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안정적인 방향성, 정확한 타점,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실 때 임팩트를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팩트 전, 임팩트 후까지는 스테디한 모습을 그런 스테디한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서 볼을 치신다면 은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가신다면 라은 훨씬 더 골프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 임팩트는 순간이 아니라 구간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